감사합니다. 촬영 전에 계속 사용해보니까 이게 안전하게 과장한 장점니다 많이? 보시다가 실선이 너무 힘들다 싶들 살짝 되셨다. 그거는 님이잘가서봤습니 지금 이 너무 좋아요.